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제목은 문화마르크스주의의 공격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마르크스주의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정통적 마르크스주의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롭게 제시된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문화 마르크스의 공격,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을 통해서 그 피해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해가지고 노동자들의 이상세계를 건설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개인과 기업이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해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연합에서 폭력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붕괴시키고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의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그 생산물을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마르크스 주의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전 세계의 노동자들여 연합하라. 그래서 폭력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하자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이 폭력혁명을 통해서 좋은 어떤 회의라든가 타협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폭력혁명을 통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의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 주의, 마르크스의 그 예상과는 달리, 노동자의 연합은 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유럽의 노동자들은 서로 연합해서 폭력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국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자기네 국민들을 위해서 싸웠고 자기네 정부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투쟁 이론은 사실상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사실 마르크스의 그프로레타리아 혁명은 사기였죠. 국제 노동자들이 연합하여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실현된 경우는 인류 역사에서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구 소련을 예를 들어보면 노동자들이 폭력 혁명을 통해서 소련이 건설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볼셰비키 파가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정권을 통해서 주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소련을 세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택동이 장개석 정부와 이 권력 다툼에서 쫓겨가지고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대장정이라고 하죠 공산당을 확산시켰습니다 공산주의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끝내 장개석 정부를 몰아내고 중국 공산당, 중공을 세운 후에 문화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8천만이라는 그 인명이 손실되었죠. 가까운 그 베트남의 그 경우를 봐도 공산주의 북월맹이 자유민주주의 남월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공산화를, 공산주의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 후에 북한에 소련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김일성 앞자배를 세워가지고 북한에 공산주의 그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남쪽은 미국이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죠. 이런 예를 들어봐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프로레타리아 폭력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위로부터 정권을 장악한 후에 그들이 혁명을 주도해서 공산주의를 이루게 된 거죠 공산주의 사회를 국가를 건설하게 된 것이죠 소련 공산주의가 등장할 때를 우리가 한번 보시죠. 1917년에 정권을 장악한 볼셰비키파가 러시아를 종식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이끕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볼셰비 그래서 혁명을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 이후 강력한 중앙 통제 경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한 경제 정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초기에는 성장의 값싼 아, 성장의 주축이 되는 그 값싼 원료, 그다음에 효율적인 노동력, 계획적 집중 투자로 소련은 급격히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후 소련은 미국의 버금가는 산업국가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의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 세계적화를 앞장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련은 소련 공산주의가 시작된 지 74년 만인 1991년 12월 8일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은 자진 해체됩니다 그 이유는 소련의 경제 하락과 붕괴였습니다.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시에 경제 성장률은 20년째 계속 하락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서구권과의 군비 경쟁으로 GNP의 20%가 군비에 충당되었습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경제는 점점, 점점 침몰하게 되었죠. 이런 과다한 군비 지출로 경제가 침체되어서 1991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 정부의 SDI 정책 전략 방위 구상이라고 하는데 이 소련과의 어, 그핵 대결에서 소련으로부터 날아오는 핵을 태평양 선상에서 레이저 빔을 통해서 다저 떨어뜨려버리는, 차단시켜버리는 그 방위 정책입니다. 이러한데 미국이 레이건 행정부가 이것을 채택하니까 막대한 군사비를 들였지만 미국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핵대결에서. 그래서 경제는 경제대로 타격을 받고, 군비, 아, 군사 경쟁에서도 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련은 미국과의 핵대결을 포기하고, 다시, 그, 이, 이 경제 정책을 추구하게 됩니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개방정책을 통해서 그 소련을 다시 그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개방과 함께 소련 내에 자유와 분위기가 소련에 밀려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앙지배체제가 이완되고 여기에 따라서 소베트 연방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이 탈 연방 독립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방이 계속 독립을 하게 되죠. 이렇게 시민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S D I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군비가 지출된다해서 주로 이 공산주의 그 좌파 저, 지도자들이 여기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그, 세계평화연합 총재이신 문선명 목사님께서 이 SDI 정책을 워싱턴 다함이제를 통해서 적극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이 미국 내에 그 SDI 찬성 분위기, 분위기를 이끌게 되고, 여기서 많은 자금이 모금하게 돼서 레이건 정부의 SDI 정책을 결국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선명 보사님이 세계 평화연합 그러니까 세계 그 정치 지도자들을 이끌고 소련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그들의 고르바초프를 공산당의 한계를 벗어나도록 설득하고 고르바초프는 이것을 인정하고 어, 민주화와 자유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로써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되고 소련 공산주의는 종식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르크스가 꿈꿔왔던 폭력 혁명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새롭게 전략을 수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존의 그 전통적 마르크스, 레닌 이론이 실패로 돌아가자 공산주의자들은 전략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들 생각에 왜 마르크스주의가 서양의 자본주의 사회에 잠식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그들은 그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마르크스의 이론이 서양의 기독교 문화의 장벽을 뚫지를 못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기독교 문화를 공략해야 된다. 노동자, 농민의 규합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폭력혁명을 포기하고 문화 잠식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자기네들이 장악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써 공산주의 혁명을 성취하게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진적 폭력 혁명에서 전환해서 은밀하고 집요하고 천천히 장기간을 통해서 문화 잠식을 통해서 시민의 의식을 점점점점 점점 세뇌시켜야 한다 이런 노선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폭력 혁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서 전략을 수정합니다 즉 정치적 마르크스주의에서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노동자 혁명이 아니라 문화를 장악하여 사람들의 그 사고 체계를 바꾸는 것.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의 주의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이 뭐였냐? 그들이 봤을 때는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기독교 문화와 건전한 가정과 국가를 파괴시키지 않으면 마르크스주의는 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파괴하기로 목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기본적 질서는 은밀하고 철저하게 파괴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와 학교와 언론과 그 다음에 이 할리우드 문화 이런 것을 잠식을 통해서 사람의 자본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시켜 나가자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기독교 정서를 확산시켜 나갑니다 즉 무신론 교육 진화론 교육을 철저하게 학교에 예, 학자를 통해서 자라는 세대에게 이 사상을 집어넣게 됩니다 예, 문화 마르크스 주의는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독교 문화 즉 기독교 문화는 서양 문화와 자본주의 문화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이 기독교 문화를 파괴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야 정부의 노예가 될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맹목적으로 정부에 순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그 올바른 그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지 정부에 무조건 따르질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개해야 된다. 이, 그러므로 이 공산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변화하지 않았지만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산주의 권력쟁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전술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문화적 쇠뇌를 통해서 자본주의 취약점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러므로서 자본주의를 파괴해 나가자. 서구 기독교 문화를 파괴하라.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가치관과 개념을 확산시켜 나가즉 문화적 테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의 기본 질서를 철저히 파괴시키자 그래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그러므로써 혁명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그들은 가정의 가치를 붕괴시켜라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가정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정부에 의존하는 노예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시켜라. 그 다음에 지성 세대의 그 중산층의 사고는 진보하다. 그러기 때문에 가부장 제도를 파괴시켜라. 아버지의 권위를 추락시키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여성을 성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라. 반드시 한 남자 남편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성들의 가르치기를 사랑은 공짜다. 사랑을 안 해도 사랑이 돈 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랑은 얼마든지 네가 선택해서 할수 있는 것이다. 일부 일처제는 구식이다. 이러므로서 여성들에게 프리섹스 문화를 침투시킵니다. 그러므로서 가정을 파괴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삶과 관계없다.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 사상을 확산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국가를 전복시키는 것이죠. 젊은 세대, 그 자유와 자유를 추구하고 기존 질세에 저항하는 그러한 세대. 한국으로 보면 과거 386 세대, 그 다음에 미국으로 치면 베이비붐 세대가 되겠죠. 이런, 이런 세대들이 이 좌파의 문화적 공격에 쉽게 세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육과 언론, 그 다음에 문화적 공격으로 그 젊은 세대를 잠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자라나는 그런 세대까지 완전히 그들은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우리가 살던, 제가 살던 60년대, 70년대, 그때 살던 대한민국 사람과 현재 자라는 청소년 세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아주, 완전히 의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한국과에 살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나라입니다. 기성 세대와 새로운 좌파에 물든 세대, 완전히 반공 세대와 좌파에 물든 세대. 일본도 신인류라고 했죠. 일본을 이 일본 역사에서 과거의 일본을 급격하게 발전시켰던 그러한 세대와 또 새로운 세대. 이것이 완전히 괴리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한 국가지만 내면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작품이냐?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작품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왜 당연히 세대 차이는 있기 마련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공산주의 전략전술이 스며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스의 교도소 노트북은 서양을 비기독교화 하는데 아주 중요한 안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류 문명은 2000년 동안 기독교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다. 기독교적 가치관에 뿌리를 둔 나라는 그 뿌리를 잘라버리지 않으면 결코 전복할 수가 없다. 뿌리를 자르고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긴 행진이 필요하다. 오직 그렇게 할 때만이 권력이라는 것은 잘 익은 과일처럼 우리의 무릎 위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권력을 정치하기 위해서 문화를 변화시키는 긴 행진을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들이 꿈꿔오던 그러한 공산주의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젊은 세, 저, 세대를 세뇌하는 작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자유를 간망하고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세대들은 쉽게 공산주의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마르크스 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프리섹스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붕괴시키고 가정을 붕괴시키고 국가를 붕괴시키고 결국 자본주의 사회를 붕괴시킨다. 그것이 그들이 제시하는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그들이 이 문화적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마르크시즘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프리섹스, 동성애, 뭐, 뭐, 뭐, 저, 수간, 뭐, 또, 페미니스트 운동, 이런 것과 이런 것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문화에 프리섹스가 90%가 넘어, 프리섹스와 이 마법, 그러니까 마술에 가는 이 사탄의 문화에 대한 영화가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좌파 정부는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학교 내에서 기도 시간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서 정치적 발언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뭐 대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교육계에서는 진화론과 무신론이 교육되고 있습니다. 학계와 지식인 사회에 무실론 사상이 팽배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무난마르크스의 공격에 대해서 속순부책입니다 기독교가 책임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복받는 신앙, 휴거신앙 이런 것은 현실도피 그 저, 종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참된 기독교 그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책임 의식이 없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썩은 기독교, 잠자는 기독교라 할수 있죠. 마라크스주의자들은몇 가지 새로운 이론을 조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판 이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모든 이론을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다 비판해라, 새롭게 다 해석해라, 재평가해라 이런 주입니다. 의 그래서 미국 사회는 미국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평면화 시킵니다. 책이나 영화, TV, 학교 그리고 심지어는 성직자를 통해서 청소년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즉 뭐냐 미국 역사에서 백인들이 인디안 원주민을 학살했다 인종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아버지는 가부장적이다 가정의 권위를 해체시키는 거죠.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죽었다. 무신론 사상, 진화론 이것을 교육함으로써 기독교를 파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역사에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노예를 부렸다. 노예제도를 찬성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들이 미국을, 부끄럽게 만드는,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결과서 국가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의 건국 세대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이브붐 세대들은 그러한 비판에 점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차별주의, 미국 역사가 인종차별이 많았다. 지나치게 종교적이다. 성차별이 너무 심하다. 또 외국인을 혐오한다. 인디언을 학살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인들, 젊은이들이 미국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향락문화를 만연하도록 만들고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심하니 이것을 타파해야 된다. 빈부격차를 강조하고 성혁명, 그러니까 프리섹스 문화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 페미니스트 운동을 부추기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강연, 그러한 영화 이런 데 탐닉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서 아버지 권위를 추락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부장적 제도를 공격합니다 가부장 제도는 사실은 이것은 중요한 기독교적 문화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권위를 추락시킴으로써 아버지는 항상 자녀에게 성적 억압이 심하고 자녀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거 하지 말라.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이런 것이 너무 구속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거부해야 된다. 세대 간 갈등을 조장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죠. 사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들의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며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믿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돕는 과정에서 그 사랑이 깊어지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애들이 자라면서 행복 속에 또 긍지 속에 가정에 대한 긍지 속에 보호를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가정에서 양육되면 사회에서도 이웃과 화합하고 좋은 시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좋은 구성원은 사회에서도 좋은 구성원이 되고 국가도 사랑할 수않는 그러한 국민이 되는 것이죠 건전한 가정에서 건전한 사회가 나타나고 건전한 국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은 가정은 기독교 문화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이 가정을 깨트려라, 가정을 파괴시켜라 가정을 파괴시킴으로써 국가의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즉, 국가의 경제적 엔진 동력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중산층이 파괴되면 경제도 다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가 몰락하게 되면 국가의 정치구조와 자본주의는 함께 붕괴가 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기본... 토대가 중산층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중산층을 파괴시키면 그야말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 권력가들은 모든 부와 권력을 함께 다지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중간이 없는 가난한 시민입니다. 이러한 가난한 시민은 먹을 것을 가지고 정부가 공산당 정부가 컨트롤하기가 쉽습니다. 조그만 어떤 복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완전히 코로나로 봉쇄당해서 시민들은 경제 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값싼 그한 복지를 가지고 시민들을 우롱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안타깝죠.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목표가 달성돼야 된다. 첫째 가정이 파괴, 그 다음에 사유 재산을 파괴시키고 종교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시켜라. 이것이 공산주의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네 가지 목표입니다 네, 악마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공산주의 목표를 이루겠다 자기네들의 권력을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는 공산주의 강제노동수용소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들의 비판 이론은 사악하면서 치밀하고 은밀하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미 서구 사회, 그 다음에 남미, 미국, 한국, 일본에도 확산이 되어서 이러한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주류 문화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PC. 아, 이, 이거는 다음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것인데요. 저,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래고 정치적 올바름.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추쟁을이 PC 문화를 가지고, 어, 이가르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PC 문화에 현혹된 세대들은 문화적 비관론에 완전히 장악되어 국가와 가정과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문화마르크스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뭐냐 인간의 힘 갖고 안 됩니다 왜? 문화마르크스주의 뒤에는 사악한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주의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문화와 가치관을 바로 확립해야 할 때만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참가정 운동을 통해서 이 집요하게 침투해 들어오는 문화마르크스주의, 악마를 척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체론 교육, 본체론 절대성 교육, 이것은 무신론 프리섹스 문화를 격파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체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때 무신론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 뜻에 의한 절대성 교육을 통해서 프리섹스 문화가 악마의 문화라는 것을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공교육을 통해서 정치사탄주의 정체를 폭로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치관에 배에 숨어있는 사탄적 음모를 폭로시켜야 됩니다. 사탄은 비열하고 악한 세력으로 거짓된 유혹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자신의 정체가 폭로되고 진리가 밝혀지게 되면 사탄은 도망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상대왕권을 중심한 21일 정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본체론 절대성 교육을 했어요 본체론 교육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본체론 교육입니다 절대성 교육을 통, 교육은 을교육 뭐냐? 문화마르크스즘의 성불란과 가정파괴를 척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승공교육은 뭐냐? 정치사탄주의, 사탄세력의 실체를 폭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이대왕님께서는 미국에서 본체론 절대성 교육과 승공교육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오후에는 활동을 했죠. 이것은 뭐냐면 실체적 사탄 세력을 향해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심들에게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라고 그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지원 활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활동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미크로의 승리를 통해서 미크로가 승리를 하게 되면 연계를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계를 동원하게 동원해야만 메크로의 섭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정치 사탄주의를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철장 섭리와 천일국 헌법의 확산과 후에 철장 왕의 등극으로 이 세계는. 사탄적 악마의 세력, 문화마르크스주의가 완전히 소멸되고 그 배후에 숨어있던 사탄도 영원히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문화마르크스주의 대한 공격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